세상에 매우 수상해, 양송이! 뭐가? 오늘 송이가 아프다고 연습 빠진 거? 오늘 3시, 이틀 전 3시, 5일 전 3시! 성실한 송이가 3일이나 연습을 빠졌잖아! 대체 왜... 우리가 쫓아야 할 진실의 키는 바로 시간! 시간 그럼 3시에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던 거야? 바로 그거야! 범인은 레이나 카페 스페셜 딸기파이! 샤이넥스타 22화 쉿. 조심조심 큐리의 비밀! 매일 3시마다 나오는 스페셜 딸기파이! 우리도 빨리 가자!